손쳐고고쳐고페크페크팔더쳐고페크페크 그렇지 반데이크안 쓰잖아 반데이크 쓰고 페이크 레이어 페이크 자 반대 페이크 쓰고 페이크 원드리블 페이크 아 두발 못쓰지 같이, 같이 뛰어야 돼 맞지 일, 이렇게, 이렇게다아 원스텝으로. 됐지? 원스텝, 원스텝. 타고, 타고, 같이, 같이 가야 같이. 그렇지. 앉아. 와서. 지금 이렇게 치면 되냐, 안 돼. 그렇지. 툴 여기 있는데, 여기 뺏기잖아. 그렇지, 여기서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이 발에 가 봐봐. 여기서 소리 에제껴어이 발에 가면은 얼마 못 가지 않을까? 여기 봐봐, 여기서 스테이크 했어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이게 길어 아니면 이게 길어 그렇지? 길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발에 그냥 길... 길게 길 여기까지 가서 레이를 하지 봐봐, 그, 아, 이거, 이거밖에 안가 오케이? 야, 우리 드라이빙 할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갈다가 뺀다고. 갈다가, 내가 왕하고 떨어지니까, 떨어까 하나. 여기서 그냥 볼 혼자, 혼자 볼을 굴려. 하고 잡아. 빨리 가, 빨리 가. 자, 들어가. 한 멈춰. 페이크. 타야 들어와서 멈춰. 페이크. 레이업 하고, 얘 버려두고, 올라, 뛰어 올라오세요. 내가 패스 줄 거야. 페이크 쓰고. 어. 하나, 둘, 셋, <웃음> 세 개, 넷, <웃음> 여섯. 그래, 안 늘게요. 저 지금, 이번에는, 저게 지금, 상대팀이 아니, 아니고, 저두 명이 우리 팀이야. 스크린 봐서 나와도 슛을 거거든? 자, 맨 처음에 여기 출발할 왼손. 두 번, 레그 두 번. 자, 원, 투. 여기서. 백. 레어 하고. 내가 여기서 줄게. 여기서 여기서. 나와서. 나와 나와 바로 나와. 어. 야 엄청 빨리 끝났어.